왔다왔 서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녕에 있는 솔비치 리조트에 들렸습니다 왜여기서들렸냐 제목을 나의 박항스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인터넷에 온라인에서 동해에 있는 바다에 박항스를가려다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바 길을 달렸습니다 호텔에 리조트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였지 밤에 바깥에서는 건물이 그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된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안에 아, 네, 로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침으로 스페인식 디자인이 된 건물이 쫙! 엘리베이터가 지금 색깔을 보지 그냥 한마디로 죽입니다. 천장에서 봄 형태의 저천장 그리고 객실을 여는 집과 형태가 아닌 라운드 아주 돋보이게 디자인이 잘 돼, 뭔가에선 보기에 좋은 그런 리조트, 솔비치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잘 돼, 이렇게 자고 편안하게 해변도 보고 맛있는 집을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박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사진을 보리고 이렇게 객실을 찾아서 들어갔을까 들어갔어 내부 풍경을 한번 캐라스 나가서 쳐다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객실에는 침대 따블 하나 찌글 하나 그리 객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객실에 있는 내부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담아 봤습니다. 하론 하여튼 생수 두 백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다른 거는 다 지불하셔야 돼 <웃음> 어, 깔끔하게 이날은 잘돼 있었어요. 여기 사실 썰비치썰비치 해서 외관은 잘돼 있고, 어, 내부가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어, 제가 갔을 때는 깨끗했습니 뭐 그때그때 사람마다 청소하시는 분 따라 또 틀릴 수도 있죠 어쨌거나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솔비치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솔비치 해변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 해변 바다를 나가서 그리고 바닷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를 들어보는 잠시 로비에 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전경을 한번 쭉쳐다봅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한번 닫아봅니다. 아주 좋아요. 아, 끝내줍니 호텔 내부, 리조트 내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다 조명도 아주 돋보이는 색으로 잘 되어 있는 것같아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취향일수도 있지만 어, 특히 특별히 험잡을때는 없어보이네요 별도로 식사나 그리고 어, 아쿠아랜드가 있는데 그쪽은 예약을 하지않고 솔미트 아, 해변만 한번쭉 보고 그리고 맛있는 대게 먹으러 갈겁니다 이렇게 바탕트를 편안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바탕스방법이 아닌가 이제 서 제가 영상을 담아서 올려봅니다 지금은 설비치 호텔 내부에 있는 모텔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밤에 책임에서 이렇게 밤에 올빈이처럼 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대변을 가봅니다 무서워요 혼자 가면은 그런데 이렇게 해변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자, 해변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쭉 따라가지고 저는 혼자서 야간에 설비이 해변을 가릴 겁니다. 야간에 조명에 비친 어둠 속의 호텔 모습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 건축 양식이 스페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렇게 해변으로 가는데, 호텔에서 저기, 길이 쭉 통로가 나와 있어가지고, 얼음이 길 찾는데 없었습니다. 드디에솔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변입니다. 해변. 모래가 보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는데, 깜깜해서 보이진 않고, 다시 호텔로 한번 쭉 촬영을 해봅니다. 야경의 모습입니다. 네, 리조트 호텔의 야경의 모습.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났다. 진짜 호텔의 원래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호텔 어제 밤에 본 거하고 아침에 본 거하고 약간 틀리네요. 어제는 못본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건이까 정말 건축 양식이 멋있다건무 정말 잘지었다 너무 뭐 하여튼 보기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호텔 외관 보러 간거 아니에요 드디어 솔비티 해변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머리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차죠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얼어 죽습니다 들어가지는 어 이렇게 자, 바다가 막 파도가 치는 거 조금만 높이 냄실 냄실 파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예, 들어가면 잠깐 수영 서두신 분 그냥 고래 먹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안들어가지 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바다 구경 이거 구경하러 썰비치 왔다 내가. 진짜네 진짜. 야 넓어요 넓어. 모래사장 좋고. 어바도 좋고. 이렇게. 솔비치 해변에서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영은 하지 않고, 선텐 하지 않고, 지금 하셔도 될 겁니다. 아직은 출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솔비치 해변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박캉스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휴가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설비체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대게를 먹으러 갈 겁니다 대게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파도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파도가 멋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와서 이 넘실거리는 파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실 바다에 오죠 저 파도에 떠내려가기 위해서 바다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비해수욕장 <웃음> 해변 정말 멋있네요 야 이렇게 해서 맛있는 집에 아침에 이서대구이서대구이 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또 그리고 점심은 뭘로 먹었나 저다 보셨겠지만은 맛집 대게집에 찾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정말 대게 많이 먹 었어요 배가 빵빵하게 먹었습니다 참치구이도 아주 맛있고요 아 대게 저거 저 안에 살을 딱 넣어가지고 밥을 딱 넣어서 비벼가지고 마지막에 저거 라면 넣어가지고 밥하고 다비볐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딱, 마지막에 한 잔의 커피의 맛있는 거예유. 그 이렇게, 설비체배 이런 박항서, 이렇게 보냈다. 오늘 왔다고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